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오늘은 양반들이 즐기던 떠 먹는 막걸리 이화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주 준비물은 쌀가루 1kg, 물 500g, 이화곡 300g입니다. 익반죽을 할때 옆에다가 물을 계속 끓여 두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익반죽이 끝났으면 구멍떡을 만들어 볼게요. 구멍떡은 한 조각을 띈 다음에 가운데 에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엄청 크게 빗나뭐 어차피 으깰 거라서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멍떡이면 돼요. 구멍떡을 다 만든 다음에는 물을 끓여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넣은 구멍떡이 떠오르면 바로 건지시면 되는 타이밍이에요. 멍울이 없게 잘 풀어줍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비싸지. 저기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술 맞나요? 응 음, 이렇게 빗는 술이 맞아요. 나 그만 때려. 라스트다 구멍떡 으깰 때는 따뜻할 때 으깨는 게 가장 잘 으깨집니다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구멍떡을 삶는 물을 조금씩 넣어서 으깨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따뜻한가 싶을 정도면 은 이와 곡을 섞어줍니다 반죽에서 코화가 일어날 만큼 계속 주물러주세요 물을 많이 안 넣으면 달게응 모든 우리나라 국주들은 다 물이 적게 들어가야 돼 막상 이렇게 해해서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 같아 응 어차피 힘든 술 만들어놓고 먹는 게 낫지 않겠니? 지남마신 말씀입니다 반죽기로 하면 제일 잘 되지 않을까? 나도 그생각은 하는 음. 중 요렇게 이와주 준비가 끝났어요. 이거를 병에 넣어서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어서 발효를 하면 됩니다. 집에 있는 병 중에서 내열 유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알코올을 묻혀서 깨끗이 닦아줍니다. 술은 무조건 위생이에요. 잡균이 번식이 안 되려면 소독이 제일 잘돼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병 내부 입구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잠깐 날아가서좀 줘야 되는 건가? 으흠. 소독이 잘된 병에 만들어둔 이화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을 원래 500g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정말 최소로 300ml만 넣어봤어요. 어떻게 발효되는지 한번 나중에 다 같이 봐요. 이렇게 병 입구가 작은 거를 쓰시면 괴로울 예정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다. 포기해라. 어, 안 그래도 지금 포기했어. 에이, 촬영을 하면 항상 이래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한 번씩 건너곤 하죠. 어. 어. 그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걔를 꾹꾹꾹꾹 눌러주길 바라 누가? 너가 내가? 너가 씨, 진심인 건데? 난 항상 진심이야, 얘야 깨끗하게 넣어라 깨끗하게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선생님 병을 굉장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웃음> <웃음> 진짜 뻘짓한다 아, 이건 뻘짓이야, 진짜 아, 여러분, 큰 파팔에다가 하세요 어 아, 미쳤나 봐 그만 넣 응, 끝이야, 이거 그리고 주변에다가 닦아야 되잖아 네 이게? 응, 음, 진심 어? 어? <웃음> 근데 나한테 힘쓰다 힘쓰다 뭐라고 하냐면 본인 힘이 더 세고 아니야, 이거 늘어나서 그래 끈적끈적하게 변명하지 마라, 정리해라 인간이요 병이 다 담은 후에는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알코올을 묻힌 다음에 겉부분, 주둥이 부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된 거에는 밀폐용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이런 행주로 위에를 덮어서 고무줄로 막아줍니다 공기가 통해야지 좋은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가 꼭 필요해요 이 틀만 이대로 두고 그 다음부터는 밀폐용 뚜껑으로 바꿔서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이와주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넘칠까 봐한 병이 더 늘어나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글글뽀뽀 생겼죠?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중이라는 뜻인 것같거든요한번 저어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과정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입바닥까지 꼼꼼히 잘 저어주세요 발효주 안에 이와주 반죽을 집어넣는 거를 70%가 안 넘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60%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면도 다시 한번더 바꿔줘야 돼요? 응 음, 아니요 어차피 다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해줄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30%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매일마다 이와국 안에 있는 미생물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맛있는 이와주가 만들어져요 일주일 동안 이와주 발효가 다 끝났어요 방금 앞에처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줬고요 냉장고에서 이틀동안 다시 한번더 숙성을 시켜줬어요 열어보겠습니다 그 꾸덕꾸덕했던 이와주가 이렇게 크리미한 질감으로 완성이 됐어요 취해요? 그렇게 하면은? 네 새콤달콤한 향이 나는 이와주가 됐어요 이와주가 불면증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술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웃음> 오... 술이니까 그런 거야 오... <웃음> <웃음> 천진데? 기 부르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웃음>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은 <웃음> 세계 유일한 부위에 떠먹는 술이라고 합니다 이와주가 아 왜요? 저나요? 불면증에 좋다고 하니까 <웃음> 일주일 딱 발이 끝나고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먹었을요 질색팔색하면서 아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우리 절레절레 하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짭짜간단니 맛있다. 이와주는 보통 디저트로 요새 많이 나가는 그런 술이거든요. 이걸로 안주와 술을 한 번에 끝내는 까나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나페는 오이랑 스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를 도톰하게 요정도로 썰어주세요 어슷어슷 오이가 과자 대신이에요 아 진짜? 아, 그럼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웃음> <웃음> 오이를 접시에 이쁘게 둘러주시고요 오케이 남는 건 힘밖에 없다 그러지 두조각만 필요한 길게 막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오이 위에 이와주를 한 티스푼씩 이쁘게 떠서 올려줍니다 취향에 따라 해물 한개두개 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저희 사랑하는 스리라차스리라차한 방울씩 마지막은 후추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됐어요 먼저 뭐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드세요 딱한 숟가락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처음에 냉장고에서 발효되기 전에 났던 그 취가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 맛 봤을 때는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미안해 맛이 없었어신것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먹습니다. 음! 내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지. 아유고 아니다. 이 <웃음> 싫어하시는 분은 참 크래커 위에 올려드시면 돼요. 미쳤다 이거. <웃음> 음, 싸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게 훨씬 맛있어요. 완벽하지. 삼각탱고리 미쳤다. 이거 만드는 거는 솔직히 좀 짜증나고 귀찮고 너무 힘든데 이거 먹는 순간 다 잊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아이랑 내가 저 진짜 잘 찾아냈지. 요거트 대신에 올라가는 거면 다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일단은 지금 베스트 조합은 이거인 것 같아요 참 크래커에 참치랑 해서 먹어도 괜찮겠다, 이거 노노 no, no. 안짠 반대로? 응참 크래커 위에 치즈를 한장 올리시고 이위 예. 방울토마토 슬라이스 하나 근데 스리라타는꼭해 있는데 진짜 맛있다 마지막 건데이브로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 나만 먹을 거다